신차 출고 후첫오일 교환인데요 아직 교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생산라인에서 초도율을 얼마나 충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60% 정도로 확인되네요 에어클리너 교체 편의성은 현대가 정말 최고입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삽입 후마집을 방지해줍니다 언더컵에 위치한 서비스 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언더커버 오염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여주고요 오일 필터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오일을 배출시켜줍니다 필터 하우징을 탈거하고요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시켜줍니다 신품 오링으로 교체 후 오링에 신유를 발라줍니다. 똑 소리가 나도록 신품 필터를 장착하고요. 필터 하우징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주고요. 필터 드레인 플러그도 마찬가지로 신유를 도포 후 토크 체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 주고요. 더 뉴그랜저 2.5GDI에서 배출된 오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오일은 최헬릭스 울트라 SM 플러스 0 w 20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2.5가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며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신유주입이 끝났으면 시동을 켜 유온을 상승시킨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70% 정도로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부위를 확인합니다.